<웃음> 어머! 뺏겼어! 중지! 으 아... 어우 시원하다. 어우 시원. 중지야. 어 진짜. 애지랑 중지 이거 줘야 되는데. 응. 애지랑 중지 갖고 놀라고 선물해 줬다. 뭔데 그게? 협찬해 주셨는데. 응. 애지랑 중지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이야. 애지도 봐봐. 아빠 이거 읽어줄게. 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저 알러지 덴탈 케어 100% 커피나무 도구추. 우드 스틱인가봐. 어 우드 스틱인가봐. 내가 뜯어서 볼게. 어? 네말안 들으면 안 주. 앉아야지. 이제 앉아. 중지 앉아. 두 마리 있다고 두개 주었어. 하나는 애지 거, 하나는 중지 거. 애진 너 진짜 말안 듣나? 아이고, <웃음> 자 이네 밖에 <앞으로> 돌아. <웃음> 맛있지? <웃음> 깜하루종 이것만 뜯겠네 because you